다양한 블록들을 조립을 해서 하나의 완성된 스크립트를 음, 만드는 거고요. 그 스크립트에 따라서 아, 스프라이트 또는 무대가 실행을 하게 되는 그러한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문장을 반복적으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반복, 자 반복 구조란 얘기죠.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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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불린식이 들어가겠지만, 자, 불린식이 만들 때까지 반복해라, 그렇 여기도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조건이, 조건이 만들 때까지 반복해라. 자, 다음 화일 반복형입니다. 자, 화일 반복형은 우리 스크래치에서는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 의미만 좀 알아보시면, 자, 반복제외의 조건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조건이 있는 거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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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이 참이 아니라 거짓이면 문장을 실행하겠다라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 거짓이 참이 되면 어떡한다고요? 다음 문장을 실행한다고요. 자 그런데 조건이 참이 되지 않고 계속 거짓이면 어떻게 돼요? 무한 반복되겠죠. 맞나요? 자, 언ti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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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음. 자, 우리가 1, 1이라는 값을 정하기 위해서 어, 숫자라는 변수를 만들었네요. 그쵸? 자, 숫자라는 값이, 예. 자, 숫자라는 값을 1로, 자, 1초부터 말, 1초 동안 말합니다. 자, 그럼 현재 숫자라는 변수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1이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처음에 1을 말하겠죠? 그리고 나서 숫자를 1만큼 바꾸기. 1씩. 그러니까 1만큼, 1씩 계속 증가하는 뜻이에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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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뭐하래요? 일초동안 말하라고 했잖아 말해라 일초동안 뭐를? 어, 안녕을 일초동안 말하는건가요? 아니잖아 안녕이 아니라 숫자잖아 자 숫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변수에 있죠? 자 변수를 여기다가 조립합니다 그쵸? 자그 다음에 뭐해라? 이를 증가해라 나의 변수 숫자 변수를 1만큼 바꿔라 증가해라 자 이것을 클릭하면 오른쪽 결과 보세요 자 숫자라는 변수가 여기 만들어졌구요 클릭했을 때1 2 3 4 5 끝이 없이 자 무한 반복이기 때문에 끝이 없이 증가될거라고요자 1씩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도 직접 스크립트 작성해서 결과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종료하시고요자 두번째 예제입니다 자 1부터 입력받은 숫자까지 세기에요 자 숫자 입력을 받았대 입력을 받은 숫자는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되잖아 그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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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0, 자 10번 반복해라 숫자를 1초 동안 말하고요 다시 1씩 증가해서 언제까지 10이 될 때까지 자 우리 입력해 볼까요 자 얘는 일단 없애겠습니다 자 그리고 숫자 변수 자 숫자 변수 만들었습니다 맞는 어, 거 아까 우리 보셨죠 자 그리고 자 대답 자 감지 태자 감지 카테고리에 가시면 대답이라는 변수가 또 있어요 찾았죠? 어,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대답이란 변수에 집어넣는다고요자 스크립트 만듭니다 자 클릭했을 때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자 숫자를 자 숫자라는 현재 숫자 변수에 자 1로 세팅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양이가 자 사용자한테 질문을 던져야죠 뭐라고 던져요 자 우리 감지 탭에 가시면 자 묻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거를 어떤 자, 어떤 수까지 셀 셀까요? 자, 질문을 던져서 어, 묻고 기다리는 겁니다. 어떤 수까지 셀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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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답만큼 반복을 하겠다고 대답만큼 자 현재 숫자의 자, 변수 탭에 자, 숫자의 값을 2초 동안 말하고 그리고 자, 이 숫자를 일씩 바꾸겠다 언제까지 대답만큼 반복을 하겠다라는 거지 자, 실행시켜 볼까요 클릭했을 때 어떤 수까지 셀까요? 자, 5까지 세겠습니다. 1 2 3 4 5 그리고 끝나요. 맞나요? 음. 자, 이 대답을 빼고 여기다 직접 5라고 한번 입력해볼까요? 자, 클릭했을 때 자 5까지 아 그러면 음. 그렇죠. 자 얘가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음. 이렇게 되는 거잖아? 다섯 번 반복하세요. 음. 자 묻고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 횟수를 직접 입력하면 되는 거니까 자 클릭했을 때1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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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느리니까 1초로 하고 자 10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10까지 반복되는 거 보시죠 그렇죠자 그리고요 자 지금 숫자라는 변수에는 우리가 처음에 1로 세팅했잖아 거기다 지금 10을 반복했기 때문에 1 1이는 결과값이 나오는 게 맞죠 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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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t a k it up.